월컴 l c o 사 헬파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웃음> 자, 여러분들, 일단 우리, 우리, 시청자 분들한테 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문화상품 3만원짜리, 그리고 뭐 상금 만원, 문화상품 만원짜리 이렇게도 선물 준비, 준비돼 있거든요. 아, 그러면, 자, 반경은, 저기인 뭐 데크 해가지고, 여기 우리 아까 썼던 테이블이 이쪽, 죠 이쪽까지인데, 아, 한 10개 있어요. 일단 한번 뭐 알아서 한번 좀 운동장 발표해보세요. 시작! 고고! <웃음> 어, 찾으셨나요 어? 두 개나? 애인 먹고 할 바에 돈이라도 구해야 돼 왜지? 상, 소, 소, 소, 소부라도 갖고 가야지 <웃음> <웃음> 아 대박 아, 맨 처음에 찾았는데 이거 그 바퀴벌레 하 인자에 봄돌이 푹을 쓰있는 쪽지 uster 네? 아 이게 어떤 곡이죠 이게 이거 앞치마살이라고네네 저희 세트 a p p e a r 아, 30년 너쁘게게 해놓고 찍어 줄 거야. 와. 와. 다이게 뭐야? 대박. 이게 뭐야? 한 내가 호모리 타이밍에 가서 나가 자고불갔다가 쇼하는 강입니다 여러분들 소리 아 실제 들어있는 거예요 와다 고맙습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자, 홍어 언박싱. 싱 <웃음> 자, 일단은 약한 거부터 해 가지고 까서 냄새 한번 쓱. 어... 어... 게게자 약한 거는. 이 와... 어... <웃음> <웃음> 어, 약한 게 아닌 같은데요. <웃음> 약하지 않은데 내, 내, 내 냄새 맡아 보세요. <웃음> 와. <웃음> <웃음> 야 이게 상 지금 한한 하루 반 정도 있었어 지금. 그래, 아, 강한거 거. 아, 어, 야! 블랙 에디션 흐흐흐흐 아니 향은 이게 더날거야 근데 먹었을땐 다를거야자 남동 제가 최근에 진짜 너무 맛있게 먹는건데 여기서 주문을 했습니다 요거는 약한거 요건 강한거 <웃음> 아이겠다 엄청 난다. 만 살짝 나고두번그렇게 그래도 가부이마시고 같은데. 나 아, 잡사 형님이 등장하셨을 때보다 더 인기가 많 홍어 전하시는 건가요? 오 어, 어, 많이 섞인 거 그리고 홍어 드세요 신먹입니다은거 <웃음> 아니에요? <웃음> 아 그냥 그거만 그쪽... 먹으면 <웃음> <웃음> 아, 장드이 <소장 드릴까요? 웃음> 아, 도전 오, 안 찍고 <웃음> 아, <웃음> 오 아우. <웃음> 아우. 그냥 빠보는데요? <웃음> <웃음> 기다리다가 시청 <진짜 웃음> <웃음> 아니, 고기 굽는 게 아무리 지루하다고, 오는에 고기를 천리 하늘리하우 마을! 사랑해 와, 똥등심. 인터넷 주문됩니다! 한디, 한디, 한디, 한디, 반 사사사! 자, 한번한번 부탁드립니다! 오! 지금 이 순간. <웃음> 지금 여기 오,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오. 아, 다 아, 싱송하고 싶다고 하시네. 싱송하고 싶다. 아, sole yeah. naria serena do cona yeah. tempesta feluaria p r e s t a l a r e i a t a p e s c a che m e l a c o s a nurna 아직 아직 쓸만합니다. 한 <웃음> 아, <웃음> 앞으로도 계속 써야 쓰여질 겁니다. 진짜 <웃음> 가한 번쯤을 돌아 주겠죠. 한없이 뒤에서 기다리면 오늘도 참아 못할 이들 사랑합니다. <웃음> 와. <와우> 어 <웃음> 대박. 어 잡사 팬 솔로 남자들 클래스 봤습니까 형? 아 야. 얼마나 많이 받아 그렇죠. 내자. 내. 아까 것 같은데. 아야. 아 없어. 그런 말하는 <웃음> <웃음> 아 이거는 어, 성인용품입니다 <웃음> 나는 진짜 살면서 와나 진짜 여자한테 이렇게까지 차이 봤다 라는거나 아니면 아, <웃음> 나는 혹시 전여친친이이이사사람한테꼭 해야될 말이 있다 방송에서 <목소리도 <목소리도 그런 얘기나 뭐재미한국에연 한국에서 에 이런 일이 있었다 아, 재미 한국에서 있으신 서도국에서한고한번에서 한국에서 한국주세요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이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습니까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스서 한국에서 한국서서 와, 국에서한국다서한국게서한국에가 한국에서 한국에 조금 아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뭐 만나면서 진짜 없뭐재밌나사아이혼 주세요. 아, 남은 거고 옛날 <웃음> 야, 막상 아까까지 해도 진짜 사연 뭐 얘기해 줄 사람 많았는데 어. 자, 그냥 단순하게 그 크리스마스 2부 때 까인 사람으로 해 가지고 아, 얘기 이거 아, 아, 줘야 아, 돼. 나연 없으면은 자, 사연 으시죠 귀찮하게 자인 사연 이런 거 없으시죠? 사연없시 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 <웃음> 박사님 알려주세요 호기 호기 호기 건물 듣고서 사용품 알려주세요 와이게 진짜 가네와이 진주가 들어갔어 아, 담가 <웃음> 이거는 담가먹는 식혜 막걸리 아, 직접 담가먹는 아, 제가 오늘 이 솔로잉 파티 헬파티 밥없수련에 제가 어, 정식으로 초대돼서 왔습니다 사실 원래 오면 불법인데 초대돼서 왔는데 분위기 너무 좋고 어, 아무튼 이렇게 혹시 혼자이신 분들 외로우신 분들 꼭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좋은 모텔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뭐 아니면 텔이다 <웃음> 저도 사실은 부법으로 예, 찾아뵙게 돼서 너무 일단 죄송한데 다들 한분한분 한분 진짜 너무 극진히 대접해 주시고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헬파티 시즌 2,3 계속 진행되시면서 더 많은 분들하고 즐거운 시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참 화이팅! 감사합니다. 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 <뎃음> <놀> <이번에 반성 Blade> 시즌 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 어 그때도 오지 마시고 입구 내한테 말시지 말고 여기 가서고 다음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좀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모임에서 느낄 내다자 사사사 사아 방금 진짜 사스라는 역대급인 것 같아 진짜 시벨도 그렇고 남자들만 해가지고 있어도 그런지. 야, 최강의 때가 돼. 예전에 채팅창을 한 500명이 순식간에 쏴 올렸던 그무릎던 감동처럼. 야, 오늘 진짜, 진짜 초대박이었어. 감동 쏴서 하게 쳐보고 있습니 와, 평생 이제 잊지 못할 것 같았죠. 진짜, 어우. 해가지고, 항이 확날 거예요, 항이. 에라면. 에라면입니다. 야, 한번 더 도전. 어, 아떻습니까괜찮습니까 냄새 안나나요 손 <웃음> 넘지마 먹은 소리, 먹은 소리 내 짝인데 내 짝은 없나? <웃음> 야, 약, 약 대략 30몇분이서 어, 120병의 소주를 먹었습니다 지금 와자 그 들어가시고, 들어가 예, 남은 사람들끼리 해장하러 곰탕 한 그릇에 달아봤습니다 야 어떻게 식사 끝나니까 말을 대사 한마디도 없어 <웃음> 현자타임 아니 배부름이 현자타임을 부른거예요와 아무도 말이 한마디도 없어 <웃음> 자 여러분들 이제 헬파티 시즌 1 이렇게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 남아계신 분들하고 해장하고 어. 가실 분들 가시고 근데 되게 좀 즐겁고 뭐 별탈 없이 뭐잘 진행돼가지고 참 다행이기도 하고 어. 시즌, 시즌 2, 3 해가지고 좀 제작해 보고 싶을 정도로 되게 재밌는 것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뭐 내년이 됐든 뭐 시즌 2, 3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도 사장님들 남은 사장님들도 아이고, 다들 와주셔서 감사해요. 고생들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다음에 또뵙시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설아 한 사장님, 사모님,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Bye, -bye.